이만큼. 이이만좋은거이만 좋은 거? 얘는 만 좋은 거. 안 좋은 거. 대만육안으로만 봐도 얘는. 안 좋은 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은 아주 시세보다 저렴한 대게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얼마씩이에요, 이게? 1인원 네, 활대게가 25,000원이에요. 당일 낙찰 고가가 65,000원인데 정말 저렴한 그런 가격이죠. 근데 이렇게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거 사도 될까요? 이 박스 안에 대게될 상태가 사실 아롱이 다롱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가성비 적으로다가 이게 과연 어느정도 품질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도 제가 25,000원 짜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중에서 좋은게 걸리면 좋은데 안좋은게 걸리면 이제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품질인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거, 네, 괜찮은 좋은, 네, 그리고 거? 것 그리고 그냥 그런 것 이렇게 하천 각 하천 두 가지를 하천 어, 하천 구입을 하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할 때 이렇게 상태 안 좋은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어요. 네, 이렇게 예, 사 가지고 왔는데 네, 요거를 이제 좀 만져보게 되면은, 이제 몸통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몸통이 좀 단단해야 몸통 수율도 좋고 다리 수율도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요거, 요거 안 좋은 거, 요거는 더 물컹거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물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도 보면은 이렇게 쑥쑥 들어가죠. 네, 그나마 다리살은 요게 조금 덜 더, 더 들어갑니다. 네, 근데 무게는 지금 1kg 정도 나가요. 다른 하나도 1kg 정도 나가는데 이게 사실 크기의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큰데 무게가 같다는 건 수율이 더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자, 지금 시간은 새벽 시간이라서 제가 요거를 저녁에 먹을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관하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저는 일단 전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자, 10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기 밑에 물이 엄청 많죠 네 이렇게 하면은 물을 많이 빼면은 그만큼 덜 짜요 음. 자 이제 찌기 전에 안좋은 대게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보이죠 자 찜은 25분 그리고 뜸은 10분 했어요 자 왼쪽거 아까 표시해둔 대게구요 자 일단 다리 수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다리를 한쪽씩 꺼내 가시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수율이 나올지.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게안 좋은 거 오른쪽 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다리 수율의 차이가 조금 있죠 한 10%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맛은 어떨지 또 궁금해요 자 수율이 안좋으면 이렇게 쏙쏙 빠집니다 개맛살처럼 맛은요 완전 고소하고 달달하고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맛이 한참 좋은 것 같아요 근 수율이 안좋으니까 빼먹기 는참 편해요 빠지죠. 자, 근데 이게 어, 처음것 하곤 좀 미묘한 맛의 차이가 살짝 있어요. 수율이안 좋으니까 이렇게 쏙쏙 잘 빠집니다. 뽑아먹는 재미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몸통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좀 많이 물렁물렁했죠. 근데 일단은 장은 괜찮네요. 이건 또 다른 거? 안 좋은 거 이거는 이것도 장이 좀 장이 좀꽤 있어요. 자, 두개다 이렇게 반을 갈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장 상태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둘다 내장은 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자, 몸통살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살이 살짝 뭉개져갖고, 어, 좀 살이 좀 있어 보여요. 이 각도로 보면. 장을 이제 걷어내볼게요. 장만 살짝 걷어낸 거예요. 네, 무슨 벌집 같은 정도로 살이 너무 없죠. 배 양쪽이 눌러보는 이유를 확실하게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제가 파먹은 거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뭐 굳이 이두 개를 좀 비교해서 어떤 게좀 낫냐라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드라네, 그래. 다른 다리 이렇게 봤던 요건 수율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이제 맛에 대해서 좀 안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맛있어, 이게더 더, 더 맛있지 있지이아이친 약간 이소한데이건 약간 이거보다는이간 약간 짭짤하면서. 이좀는 같지? 응. 는이는순수하면이단구는는이친 그 짭짤한 건 괜찮지. 네, 직개발 같은 경우도 좀 수율 차이가 좀났고요 자, 이제 장맛이 서로 조금 달, 맛이 달랐거든요. 뭐랄까 크리미하다고 할까? 음. 근데 k o d e 고소한 맛이 음. 훨씬 강 y at the worker. Creamy at the worker. Creamy at the worker. Creamy 네, 전체적으로 맛은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이 대게 있는 맥주가 참잘 어, 어울려요. 근데 저희 집 술장고가 고장나서 막 이렇게 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은 이 당일의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건 사실 피하는 게 좋아요. 물론, 어, 괜찮은 걸좀 고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 네, 최악의 것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나는 좀 가성비적으로 구입하겠다 라고 하면은 수율 50% 이하 몸통 살 포기 라고 생각하고 구입하시는 게 예,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 노량진 경매장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어시장에도 동일합니다. 낙찰고가 뭐 시세가 6 5 0 0 0원이면한 4만원 4만, 4만 5천원 선? 뭐 가장 비싼 거 사면 안전빵이겠지만 당일 고가의 한7 0를 하한선으로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가족들과의 그런 즐거운 식사가 망치지 않습니다. 가성비라고 생각해서 구입하는 건한 50% 50%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뒤에는 대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 이게 육안으로 어. 어, 육안으로 볼 때는 다리가 너무 없어서 손님들이 꺼려 하는 게 많아요. 다리가 많이 떨어져서. 근데 물건으로 따지면 특히 얘네는 몸통이 물렁물렁거리면 안 되거든요. 아, 특히 우리가 예쁘다. 대충 육안으로만 봐도 얘는 안 좋은 거예요. 얘는 이 몸통을 봤을 때 일단 거뭇거뭇하고 한 거는 수족관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산지 자체에서 오랫동안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일단 만져봤을때 어,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몸에 몸 안에 살이 좀 없다는 뜻이에그 음. 다리를 만져봤을때 얘도 좀 예, 몸에 없으니까 는 다리도 당연히 살이 없는거죠. 특히 얘도 봐도 얘는 색깔 좋아요. 모르모 음. 사람들, 사람들 봤을때 는 색깔이 너무 좋아. 음. 얘는 장색깔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색깔은 좋은데 단지 얘도 수율은 떨어져요. 얘보다. 음. 왜냐 얘는 등물에 단단하고 다리를 음. 만져봤을 때도 얘는 만져지는 거... 게 틀리거든요 얘랑 음. 결국 은 얘도 색깔은 좋지만은 만져봤을 때 물렁물렁 아, 물렁물렁하고 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돼요 포인트 봤을 때 일단은 색깔 얘는 색깔 좋은 거 일단 얘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붉, 붉, 네, 얘는 장 색깔은 좋을 거예요. 음. 근데 만져봤을 그때 이제 만져보셔야 돼요. 음. 육아노만 보지 마시고 여기, 예, 여기 만져봤을 때여기 물렁물렁거리면 아 살이 좀 수율은 약 그러니까 장은 괜찮은데 수율은 약하다는 약간, 거를 그치. 예, 쓴 거에요. 그 색깔은 음. 이런 것들이 좋아요. 이렇게 좀 하얀 것들이. 약간 하얀 것들 음. 특히 여기 렇게 우리가 꽃게가 꽃게랑 좀 다르게 꽃게는 무근게라 해갖고 네, 약간 누런 거. 그 누런 거 이제 봄에 잡혀야 될게안 잡힌 애들, 네. 수요가 그 바다에 깊숙이 있어야 안 잡힌 애들 있어요. 걔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대게 같은 경우는 색깔이 어얀 거? 예. 네. 근데 이거 하얀 건딱 만져봐도 그냥 달라요. 그렇군. 나 음. 깨끗한 거예요. 얘는 딱 색깔만 봐도 아 얘는 수요 약할 네. 것 같다는 그냥 감이 오는 거예요. 얘도, 음, 그렇고, 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좋은 거예요. 얘는? 음. 이게 다리를 딱 펴고 있는 게 좋은 거.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음. 얘는 활성도가 있는. 좋은 애들이죠. 음. 얘도 색깔이 음. 좋잖아요. 네. 음. 이, 이런 색깔만 들좀 피하시면 돼요.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색깔이 있다는. 그런 애에게 확실해 이건 같은 누런색이어도 어, 이 색깔이랑 이거랑은 달라.